3월 21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 강진의 영향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정지되어 있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을 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번 전력 수급 문제는 더큰 강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 수급 차질 경보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대기업에서는 이번 같은 갑작스러운 페이스는 처음이라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 도토리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9월 24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고 반년 전이고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토리현의 과거를 되짚어보면 2019년 12월 도토리안 지진 이후 일주일에 두번 진도 오약이 일어났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오약, 홋카이도 진도 오약 이것은 최근 동중국해의 지진 발생 후와 같은 패턴으로 규쇼 휴가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 강진 후쿠시마의 진도 6 강과 이와테에서 진도 5 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도토리 시마네 지역에서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도토리 시마네 지역도 조심해야 합니다만 과거 2019년을 돌이켜보면 아우모리홋카이도 지역 쪽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1일 발생한 10번의 지진들 중에서 9번이 등북지역 쿠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지진입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의 지진이 멈췄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진이 장시간 멈추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멈춰있습니다. 환타평양 다른 국가들의 지진들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지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1월 중순에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 바다에서 관측되었습니다만 슬로우 슬립에 대한 경고를 1월 달에 일본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숨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력수급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앞으로의 대지진에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북권 쪽은 아직도 단전된 것이 있고 힘들겠지만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